다리에 편안하게 누워 온몸의 힘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눈은 지그시 감아줍니다. 식은 나의 호흡에 집중합니다. 숨이 들어왔다 나가는 나의 호흡을 가만히 느껴봅니다. 긴 호흡을 유도하거나 긴장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내 호흡의 움직임을 관찰합니다. 숨이 들어올 때는 숨이 들어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숨이 나갈 때는 숨이 나가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다시 천천히 내쉽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합니다. 긴 호흡을 유도하거나 긴장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내 호흡의 움직임을 관찰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나의 몸 구석구석에 산소가 전달됩니다. 숨을 내쉬며 몸과 마음이 굉장히 이완됩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산소가 나의 코를 지나 폐로 내려가 온몸을 지나갑니다. 숨을 내쉴 때또한번 왔던 길을 돌아나오는 것을 느낍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나의 정신, 마음, 그리고 육체에 좋은 에너지가 차오르고 숨을 내쉬며 안 좋은 모든 기운이 흘러나갑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나의 코를 통해서 좋은 기운들 좋은 에너지가 들어오고 숨을 내쉬며 내 안에 긴장과 스트레스가 나의 코를 통해 모두 빠져나갑니다.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나의 몸은 더 없이 편안해지고 상쾌해집니다. 들숨, 그리고 날숨. 또 들숨, 그리고 날숨. 후배, 다시 집중해 봅니다. 호흡과 호흡 사이 고요함에 집중하며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 봅니다. 이제 의식을 나의 몸으로 돌려봅니다 정수리부터 시작해서 내 몸의 구석구석을 이완하기 시작합니다 머리카락이 덮고 있는 나의 두피 나의 이마를 지나 눈썹 주변 주변의 근육과 눈을 감싸고 있는 많은 근육들까지 이완해봅니다. 나의 코, 광대, 귀하 목덜미, 턱과 아래턱 입술 주변에 감싸고 있는 수많은 근육들을 편안하게 쉬도록 돕습니다. 어깨의 긴장을 이완하고 척추를 따라 조금씩 밑으로 내려가며 나의 의식으로 하나하나의 근육들을 만져줍니다. 이렇게 나의 몸에 집중하며 몸 전체가 이완될수 있도록 조금씩 밑으로 내려가며 긴장을 풀어줍니다. 발끝까지 편안함을 느끼며 지금의 이 고요와 평화로움에 집중합니다. 마음에 쥐고 있던 짐을 내려놓자 몸에 크고 작은 괴로움들도 모두 사라집니다. 나는 마치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듯 몸이 둥실 떠오르는 것처럼 가볍게 느껴집니다. 조금 더 행복한 삶을 향해 한발더 내딛습니다. 나는 나의 맑은 정신과 고요한 마음 평화로운 에너지로 나를 스쳐가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에너지를 줄수 있는 풍요로운 존재입니다. 나의 삶은 완전히 나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으며 어느 곳에도 조급하지 않고 두려움과 불안감이 없는 모든 것을 그저 알고 있는 고요한 마음으로 접어듭니다. 이 순간 나의 에너지는 한층 더 맑아집니다. 나의 따뜻한 가슴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에 따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긍정과 치유의 에너지가 나에게 찾아옵니다. 이제 지금 현재 들려오는 진동 에너지를 느껴봅니다. 에너지의 파동을 느끼며 점점 더 몸이 자유로워지는 고요함의 세계로 떠날 준비를 시작합니다. 에너지의 파동은 내몸 전체를 감사합니다. 이제 집중하며 에너지의 파동을 따라 편안하고 평온하고 안락하고 자유로운 미지의 세계로 떠나봅니다. 자리에 편안하게 누워 온몸의 힘을 풀어 줍니다. 그리고 눈은 지그시 감아 줍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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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집중해봅니다. 호흡과 호흡 사이 고요함에 집중하며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봅니다. 이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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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에 편안하게 누워 온몸의 힘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눈은 지그시 감아줍니다. 눈을 감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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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나의 호흡에 집중합니다. 숨이 들어왔다 나가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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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편안하게 누워 온몸의 힘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눈은 지그시 감아줍니다. 의식은 나의 호흡에 집중합니다. 숨이 들어왔다 나가는 나의 호흡을